이렇게 화사해. 바르면 바를수록 좀 불안해지는 느낌? 좋은 느낌은 아니야, 얼굴에서. 바르자마자 그냥 싹외탁하게 변하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행홍행 홍행, 진홍행입니다. 오랜만에 또 신상쿠션 리뷰로 돌아왔는데요. 정말 광고도 많았고 많은 유튜버 분들도 영상을 많이 찍으셨고 제 구독자분들도 너무너무 궁금하다고 했던 라네즈 신상쿠션이죠. 저는 원래 리뷰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옹행님 라네즈 쿠션 부탁드릴게요. 막 여기저기 여기저기 막 광고에 리뷰 영상에 막 엄청나게 영상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아니 그렇게 좋아? 열에 아홉은 좋다라는 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궁금해가지고 갖고 왔고요. 근데 진짜 디자인이 한몫하더라고요. 민둥민둥한 민트색에 라네즈라는 브랜드 로고만 박혀있고요. 굉장히 에어팟 케이스 같은 느낌으로 돼있어요. 거울 하나 있고요. 거울에는 센스 없게 실지가 없네요. 퍼프 보고 갈게요. 퍼프 안에 구멍이 뽕뽕뽕 뚫려있어서 쿠션을 잘 먹고 잘 뱉어내겠다는 그런 라네즈 그런 느낌이 보이고요 라네즈 디자인 칭찬해 저는 7가지 컬러 중에 가장 어두운 25호 N 텐 컬러를 구매를 했고요. 아모레퍼시픽 공홈에서 25,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얼굴에 발라보기 전에 제 피부 타입 먼저 알려드리고 발라볼게요. 저는 25호에서 27호를 사용하는 수부지 여드름 민감성 피부고요. 오늘 스킨케어는 에센스, 로션, 크림까지 발랐고 얼굴에는 선크림, 프라이머, 픽서 등등은 처리하지 않았고요. 제 왼쪽 얼굴 먼저 발라볼게요. 스쳐가듯이 양이 굉장히 많아 누르지도 않았어 삭 스쳤어 살짝 스쳤어 나 근데 요만큼 묻어나요어나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 쿨링감은 아주 살짝 익었고요 컬러가 막 그렇게 어둡지 않다 제가 진짜 조심조심 얹고 있어요 퍼프의 느낌은 좋은 느낌은 아니야, 얼굴에서. 얼굴에 막 착착 감기고 그런 퍼프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나 지금 악몽이 조금 떠오르는데 그 뭐야... 아... 그 뭐지? 롬앤의 매트 쿠션이 살짝 생각나는 텍스처랄까요 근데 롬앤보단 괜찮아요. 롬앤은 바르자마자 그냥 싹 매트하게 변하는데 롬앤보다는 촉촉하게 발리는 느낌이 없잖아 있네요? 나는 매트랑 맞지 않나 봐. 이쪽은 매트 쿠션을 바른 쪽이고요. 이쪽은 맨얼굴이에요. 일단은 컬러감 같은 경우에는 막 밝은 25호는 아니고요. 딱 편안한 살짝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25호예요. 제 얼굴에서 발색을 했을 때도 그렇게 막오 밝아 오 이렇게 화사해 약간 그런 느낌은 안 드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더 땡겨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피부 표현 이런 느낌이에요. 광은 전혀 없고요. 커버력은 중상 정도예요. 수염 커버는 이 정도가 됩니다. 코옆 끼임이라든가 눈가 주름 끼임은 아직 없어요. 하지만 붉은기를 그렇게 잘 잡아주는 느낌은 잘 모르겠고요. 얘가 약간 맷.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바르면 바를수록 좀 불안해지는 느낌? 쿠션의 향은 살짝 꽃향기가 나요. 근데 막 향이 너무 진해서 거슬리거나 하는 건 없는 편이에요. 네오쿠션 매트 25를 얼굴에 전체적으로 얇게 한 겹을 발랐는데요. 첫인상은 광이라고는 지금 입술밖에 광이 안 나죠. 피부에 올라가는 것도 살짝 텁텁한 느낌이 들었고 로맨 느낌이 굉장히 비슷해요. 로맨 느낌에서 조금 덜 파우더리한 느낌? 로맨은 진짜 바르지 만자 극보송이었으면 얘는 살짝 끈적보송하게 바뀌는 밀착력은 나쁘진 않은 편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믿고 쓰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좋은 느낌이고요. 좋은 느낌은 아니야 솔직히. 묻어남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묻어남은 요정도. 아예 없는 편은 또 아니에요. 스티킹에 날아가긴 했는데 자국은 남지 않는 정도? 쿠션의 첫인상은 솔직히 좋진 않아요. 그냥 저냥 그런 느낌인데 일단 지속력이 중요하니까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 48분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만나요. 지금 시간은 3시 57분이고요. 쿠션을 바른 지 5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5시간이 지난 피부표현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5시간이 지난 피부표현은 요런 느낌이고요. 눈밑 주름 끼임은 없었고요. 코옆 끼임은 아주 살짝 정도 있는 그런 느낌이고 어디가 특별히 지워진다거나 심하게 끼이는 현상은 없었지만 처음에 텁텁했던 느낌의 피부표현은 그대로예요. 그래도 피부에 유분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처음보다는 괜찮은 피부표현으로 변했어요. 피부 무너짐이 예쁜 쿠션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유분이 올라와도 피부가 텁텁해 보이는 표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크닝은 아주 살짝 있었고요. 속건조는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겹 수정 화장을 해줄게요. 와, 수정 화장하니까 피부가 개떡이 되는데요? 피부 표현 엄청 두꺼워 보이고 인위적인 거 보이세요? 와, 수정하니까 텁텁하고 주름 끼임이랑 피부 표현이 너무 안 예뻐요. 특히 여기 턱 쪽, 하관 쪽이 가관이야. 진짜 로앤의그 악몽이 맞다니까요. 란에즈 네오 쿠션 매트 25를 오늘 하루 사용을 해봤는데요. 저는 솔직히 비추드리고 싶어요. 지성분들을 위한 쿠션이라고도 광고를 했는데 지성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진 않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끈적한 뽀송함이거든요. 처음에 제가 진짜 악몽이라고 했잖아요. 뭐 피부가 더럽게 무너진다거나 주름김은 없었는데 처음에 올렸던 그 텁텁함이 끝까지 갔기 때문에 그냥 저는 매트 쿠션이 맞지 않나 봐요. 다만 좋았던 건 속건조가 없었어요. 수정용 쿠션보다는 아침에 메이크업하실 때 바르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려요. 수정했었을 때. 보셨죠? 그냥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싶지 않은 쿠션이에요. 기대를 안 했던 쿠션이어서 아쉬운 건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 쿠션이 예뻐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말리고 싶진 않지만 네오 쿠션을 추천하고 싶진 않다. 베이스는 사바사 케바케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까운 올리브영이나 아리따움 매장 가셔가지고 테스트해보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